그냥 나는 웃긴대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웃긴대 여러분, 홍행공행진언입니다 홍행. 오늘은 어퓨 신상 리비죠 태연 립밤으로 출시가 된 어퓨 과즙팡 컬러 립밤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이 시국에 여러분들 메이크업 잘안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생얼에 컬러 립밤이나 틴트 쓱쓱 바르고 나가거든요. 어퓨 과즙팡 컬러 립밤 같은 경우에는요. 9,000원으로 출시가 됐고 컬러는 6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컬러는 좀 뻔한 컬러일 것 같아서 다 가지 컬러였어요. 컬러 발색 보여드릴 거고요. 입술 발색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립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제형이 쫀쫀해요. 대부분 컬러 립밤 같은 경우에는 촉촉하지 않고 발색이 고발색인 립밤들이 많았는데 이 어퓨 립밤 같은 경우에는 컬러는 솔직히 쨍하게 나타나는 느낌이 아니라 컬러감이 너무 뚜렷하지 않게 어느 정도 예쁠 정도로만 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은 립이고 여성분들이 쓱싹쓱싹 바르기에도 좋은 립이었어요. 쿨톤 분들보다는 웜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컬러가 많았다는 점 입술에 발랐을 때는 무거운 느낌보다 쫀득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가을에 써도 무겁지 않요 어을 정도의 텍스처예요. 그러면 첫 컬러부터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PK02 촉촉하게. 구워봐. 구워봐, 구워봐. 촉촉하게 구워봐 컬러는요. 핑키쉬한 컬러인데 생얼에 발라도 괜찮을 그런 자연스러운 핑크 컬러예요. 살짝은 딸기 우유 컬러 핑크예요. 알디0 1 정신 체리자? 정신 체려! RD-01 정신 체리자 컬러는요. 우리 니베아 체리만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핑크 레드 컬러예요. 레드가 심한 느낌이 아니라 핑크에 레드 한두 방울 톡톡 떨어뜨린 느낌이라서 우리 남성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니베아 체리 잘 쓰셨던 분들은 정신 체리자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디 공이 리츠리츠뱅뱅 치리치리뱅뱅치리치리뱅뱅이야 취리 취리 취리빵뱅, 뭐야? 리츠리츠뱅뱅 치리치리뱅뱅 아.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데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데 리치리치 뱅뱅 컬러는요. 굉장히 누디 누디하지만 너무 톤 다운된 느낌도 아니고 너무 화사한 느낌도 아닌 차분한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 CR01 자몽자답 자몽자답 나. No. 자몽자답 컬러는요, 오늘 보여드린 컬러들 중에서 제일 브라이트한 코랄 핑크 컬러예요. 평상시에 코랄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코랄 컬러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R 02 신경 끄고 대추 살자. 아주 작년 아주 지리네요, 이름이. 좋은, 아주 좋은. 신경끄고 대추살자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 신경끄고 대충 살아요, 여러분들. 신경끄고 대추살자 컬러는요.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예요. 벽돌이 생각나는 그런 브릭 컬러예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어퓨 과즙팡 컬러 립밤 다섯 가지 발색 보여드렸는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다닐 때 그냥 부담없이 쓱싹쓱싹 바르기 좋은 보습력 있는 컬러 립밤이 나와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 다만 컬러감이 쿨톤 분들이 사용하실 컬러가 좀 적다라는 점 그게 조금 아쉬웠고 어퓨 과즙팡 컬러 립밤 가을 겨울에 아주 잘쓸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오늘 리뷰도 오늘 웅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